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잔챙이 아이들을 언박싱 해볼 예정이면서 일단은 짠 이벤트에 당첨이됐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Really Really 새로 신생 브랜드인가봐요. 오와 여러분 이 캐릭터 아시죠 여러분? 스티커가 하나 들어있고요. 스티커 짠! 두개 들어있고요. 그립톡이 당첨됐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큰 그립톡입니다. <웃음> 완전 정품이네. 그립톡 정품. <웃음> 되게 두껍다. 이 두꺼운 아크릴. 어 되게 짧으네? 이 정도? 근데 여기다 쓰면 안 보여. 어쩜 좋녁에키 벌써 다 가리네. 어 이거 이렇게도 괜찮다. 가리지만. 어마어마. 어마어마하네. 예. 이 일단 이 아이들 호우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원 판마트에서만 한정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아이고 오픈때 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거를 하나 둘씩 한 박스씩 갖고 있더라고요. 이거 두 개는 마지막에 복싱해보고 라브브를 샀어요. 제가. 박스가 좀 찌그러졌어요. 가방에 넣었고 진짜 안나왔으면 하는 얘는 괴상하다, 얘. 이 괴상한 아이. 최애는 얘예요. 얘꼭 나와야 돼. 나얘 진짜 얘 뽑으려고 이거 산 거거든요. 나오길 바라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드 드. 아 제발. 나스방지 하나 들어있고 좀 무거워야 되는데. 어 어. 아 제발. 긴가? 이거귀 하나 만져줘. 아 걔는 아닌가 보다. 빨빼 그냥. <웃음> 뭐야? 아니야? 아. 아니야. 아, 이렇게 생겼어요, 여러분. 뒤통수 징글스. 하면서 아, 이렇게 나왔습니다. 예, 카드. 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없어요. 아 망했어. 다시, 다시 들어가. 짠! 새로운 게또 있단다. 몰리. 제일, 제일 갖고 싶은 건이 체리. 제일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이 새. 아? 어? 원래 이렇게 생 원래 이렇게. 어 <웃음> <오>, 이거는 그게 <거의 웃음> 아 마음에 안 들어. 되게 금속이야 토미카 제주. 미크미크 토미카 느낌 아시나요 여러분? 옆모습, 옆모습, 밑둥, 밑둥. 풀백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.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안나왔어 오늘 기운이 별로인데? 아라키스타일, 앤디 모습 이렇게. 마음에 안 들어. 짠! 그쵸 저에게는 요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내가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냐면 수박 수박. 다 귀엽긴 하다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일단은 포도! 그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 이 포도예요 포도 빵실 빵실한 아이가 들어있는데요 오어 졸깃해 진짜 병아리 만지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야 하나 둘 셋! 바보도나 <웃음> 어, 귀여워 얘다 탔어 다 탔어 까매 <웃음> 다 탔습니다 여러분 <웃음> 다탄 병아리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못생겨서 귀엽네 이 촉감이 너무 진짜 병아리 한 마리 덮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뒤에는 이렇게 리본으로 묶어서 있습니다 발도 이렇게 생겼는데 발도 플라스틱 조동이 플라스틱 눈알 플라스틱 뭐야 이렇게 택은 왜 이렇게 긴 거야? 이렇게 뭐 날아다니라는 거야? 뭐야 파버린 아보카도, 코우야가 나왔고요 수박만 나오면 돼 택! 오! 오! 오! 오! 야! 대박! 우 와! 우와 어떡해? 나 완전 개금손이야 진짜! 아... 아니야 생겼어요? 아! 귀여워 수박이야! <웃음> 아, 너무 귀엽죠 여러분? 이렇게 수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또 대가리가 이렇게 벗겨져요. 이렇게 모자로 되어 있습니다. 삐순이 너무 귀엽죠? 삐둘이와 삐순이 랑바꿔볼까 아, 잘 어울려. 어 어떻게? 삐순이가 삐둘이 옷을 입고 음! 어! 이것도 너무 나름... 어! 이 삐돌이 옷이 핑크색이라서 이수박이랑좀잘 어울리고 삐순이도 이 아보카도랑 되게 잘 어울려요? 색깔이 노래서 소이 나왔습니다. 삐순이야 삐돌이 <웃음> 왜 웃지? 삐돌이와 삐순이는 시집에 갔더래요 그 노래 있는데? 삐돌이와 갑순인가? 어, 맞아. 카드가 안이쁘네 일러스트는 조금 그냥, 그냥 그래. 멋있어? 그냥 그런데 실물이 너무 귀엽다. 이렇게 했어? 아이들을 다 뽑아보았어요, 여러분. 어떻게 챙겨보시나요? 바스타라이의 노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, 여러분. 워치! 블랙 어승어 야, 내가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사 먹을 줄이야. 안 주나? 그 급는 쿠폰 있는데 그건 안 줬어 왜? 응. 어?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? 어떻게? <어떡해>? 어떻게? <웃음> 네, 안녕하세요. 그 제가 아까 1시 반쯤에 오징어 팩을 두개 샀는데 이게 세트가 아니고 그냥 단품 4 개만 들어 있는 거예요. 아 네네네 네네. 네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오! <웃음> 서비스 너무 좋다 <웃음> 아 나는 잘못 가져온 줄 알았어 아예 잘못한 거구나 거기서 아 그러니까 어. 다른 피해자가 없잖아 어 그러네 어. 오 이게 블랙이야 아이 블랙 오징어구나 이 양상추하고 뭐 안에 이거 모스타즈하고씨브랑 있고 안에 이렇게 딸백한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어떠니? 참 음, 음, 음, 음. 매콤하다 이늘 얼려 먹고 왔어. 약간 오, 오징어 맛이 확 나네. 음. 오징어가? 인 <목소리도> 퍽퍽퍽. 편의점 햄버거 기 음, 걸리고. 뭔가 마운틴지는 약간, 약간 걸레 맛이 던데음 뒤에? 어 이따 봐. 왔어 왔어. 근데 이거 뭐야? 뭐가? 소스? 케첩 이런 건 없어? 케첩 없니? 간에? 전화해. 케첩 없다고. <웃음> 조건을 해야되 400만원 타면요 미국 디즈니랜드 갔다오겠습니다 우리 뭐가 나와도 반띵이야 나는 아이폰 야. 어? 뭐야? 어? 음. 숫자가 나오는데? 어? 0? 뭐야? 폰? 폰? 폰? 폰? 폰? 야 우리 반반이야 무조건 반반이라 했어 이폰 뭐야? 아이폰? 쿠폰 <웃음> <웃음> 와 저는 쿠폰이다 콜라 <웃음> 어이데 아니 쿠폰 번호는 상관 없고 그러니까 쿠폰 번호 있는데 아니다 어아 뭔가 그거 같아 폰에 그 에이씨 망 <웃음> 콜라 너나가 <웃음> 콜라